만약 ISTJ와 썸을 타기 시작했다면 한달 이내에 연애를 시작해야 합니다. 썸을 탄지한 달이 지나면 ISTJ 특유의 안정감을 체크한 ISTJ가 안주하기 시작합니다. 꼭 연애를 하지 않아도 매일 연락을 유지하며 말랑말랑한 사이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상대 또한 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흥을 깨고 싶지 않겠지만 ISTJ와 함께 진행하는 썸은 그저 체험판이라 여겨야 합니다. 어떤 게임을 진행할 때 체험판 그 자체로 재밌다면 소비자는 정품을 구매하지 않습니다. ISTJ 또한 연애를 시작하지 않아도 연애 비슷한 상황을 계속 유지하면 반드시 연애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사라지게 됩니다. 이런 사소한 가치관 혼란을 피하기 위해 달달한 썸 관계에서 큰맘 먹고 고백을 해서 확실하게 오늘부터 일일를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. <목소리> Secret Yeung Sang, Bon In Doong Fan Yeung Sang, V-log, ASMR Doong, Total n e g a j i e Benefit Yul Nu Leel s u suud i t s u d n e i d a Uchuk Sang Dan Card Lul Click Hag Eid Had You s a y o